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놀러 가시나 봐요. 아, 한강이요. 한강, 한강에 또 한강에 또 어울리는 음료들이 많이 있죠. 어. 어 아니면 나가셔서 메뉴 추천해 주셔도 아, 네네 네. 자, 보통 한강이라고 하면은 이런 소다 밀크쉐이크 이런 거가 좀 어, 이제 다. 바다... 아, 역시 역시 뭘좀 아시는 분들이네요 그래서 요런 달달한 거또 당이 떨어질 수가 있, 있으니까 또 한강을 또 가다 보면은 어 그래서 뭐 약간 옆에 좀 이렇게 넘겨 보시면은 이제 어 없네요 이 요것도 저희 매장에서만 거의 맛볼 수 있는 그런 음료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요, 요것도 되게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은 예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어, 바닐라 퐁프라페 정도 드셔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소다 밀크쉐이크를 먹었으니까 딸기 밀크쉐이크 정도는 가져야 우리가 어.. 상도덕에좀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다만 하면 밀 딸기가 삐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메리카노 아! 메리카노아네 그럼 아메리카노 한 잔은 일단은 제가 해드리고 투샷 그리머 원의 소다비 sorry for this it's not for say it or it 항상 뭘더 알고 싶다면 터치 저는 세잔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아 빨리요. 빨리, 빨리.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금방합니다. 투샷. 투샷 그림을 원했어, 다비. 카페라떼를 아이스로 배웠본 적이 없는데 <웃음> 네, 큰일났습니다. 카페라떼를 아이스로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스야, 아이스는 더간단하게 <웃음> 이게 <웃음> 되, 개, 괜찮은 거죠? 어? 이 정도면은. 저의 사랑과 정성을 넣어드리고 있어서 조금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예.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완성인가요? 네. 네. 완성자 우리 한강 나왔습니다. 네. 씌워주시고 캐리어에 좀 담아주실 수 있나요? 아. <웃음> 네, <웃음> 그럼요. 네, <웃음> 카메 라아 카메라는 캐리어 네, 아 그럼요, 그럼요. 거기 잔뜩꺼내시고 여기서 꺼내세요 자, 자, 여기 있습니다. 한강 맛있게 아, 한강 조심히 가시고요,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와, 너무 많은 그 주문을 처음 야 이게 정신이 이게 그거하네요. 설거지를 할까요? 아네 그렇죠?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설거지를 해주시네 음료 5장 남았는데 15분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원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차하와 15분이 걸렸어요 저희? 네 <웃음> 어네 일단은 이런 느낌이거는 일단 같았는데 아직은 확실히 좀 제가 적응을 1 0 0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얼타네요 아직 두번 손님 두분아두두번의 손님을 맞이했는데 벌써 지치는데요? <웃음> 와 재밌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것 좀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있어요. 와 그쵸 네.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인가요? 네 지금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나요? <웃음> 진짜 어? 지금 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와우 이게 그 아까 선배님 말씀해주셨던 모바일이잖아요 이거, 이거 혹시 한번 보, 보여드려도 되나요? 아네그럼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아까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 이제 손님이 받으러 오시는 거죠 오 네, 바, 네. 어, 네. 어, 바로 올라왔어요 자. 마.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만들어야죠 이제 <웃음>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순간 찍기만 할 뻔했어요 <웃음> 자 만들어봅시다 오 이것도 새로운 종류네 네 그래서 모바일로 뜨는 거면 이렇게, 이렇게 모바일이라고 나와요 아 그러네요 네. 모, 모바일 포장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포장 그 모바일 주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약간 지켜보지 않는 느낌이라서 편하긴 하지만 되게 부담도 되는 막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이제 금방 됩니다. 막 이제 거의 나올 참이었어 가지고 급하세요? 아 5분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네 편하게 뭐 밖에 계셔야 되고 안에 계셔야 되고. 하이머스켓 그린티 시켰는데 아이디는 들어가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얘기 예, 지금 보, 보이시죠? 원래는 안 보여 드렸는데 아 예, 손님 특별히 보여 드리는 겁니다. 신선해요. 네.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아, 도우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거라. 아, 제저 핸드폰으로 하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빨리 만들어야될것같아요자금이머로겠분요이머은어금은지 자, 알람 알람은 지금은 알람. 금방해금리겠습니다네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잔 시키신 거 보니까 친구은 만나시나봐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리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지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저요? 아 맞습니다. 아,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조심히 가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와아 그렇죠 그렇죠. 네. 방금 네. 사왔는데 물이 엄청 떨어졌어요. 아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런 이런 일이 자 이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더 많이 드리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약간 용량 초과가 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까 더우시다 그랬잖아요 예.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예예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서비스로 휴지 좀 드리겠습니다 아예 아, 휴지랑 같이 아 이제 금방 나오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예예예 예, 예. 찍어드리겠습니다 예예예예자 둘.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아네차안 되실 네. 거네네아네그러세 아, 아, 그럼 아, 편하게 네. 갔다 아, 어 네. 하나 얼마나 걸릴까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면 금방 되니까 내 편하게 둘러보시고 여기 응. 근처에 자 수, 순수 제가 100% 만든 아, 소다 밀크쉐이크 자 앞에 놓고 조리퐁이 조립홍이... 어떻게 했었더라 <웃음> 안녕하세요 어떤 거요? 아 지금 이제 만기다려될 예. 같아요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빨리 만들어 볼게요 예 이제 이,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마, 마지막 잔이거든요 자, 앞에 너무 이쁘다 그죠? 네 주문하신 거 나왔습니다 선생님 자, 이거 제가 껴 드릴게요. 자, 이게 그 저기 있고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뭐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만 <웃음> 아무래도 어, 처음이다 보니까 잘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설거지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삼행시 잘 하시나요? 아니, <웃음> 저행시 약간 손님이 없으니까 삼행시라도 좀 그럼 매머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저 오늘 찍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매? 네. 매 순간 뭐? 먹고 먹어도 드 그. 드시고 싶은 메머드 카페 여러분 많이 찾아주세요 너무 시원한데?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선배님? 아 어, 너무 시원한 것 같아 너무 시원한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 어 이게 뭐지? <웃음> 식을 담은 메머드 커피의 신상 밀크 소다 밀크 쉐이크 잊어보세요 여러분 어 일단은 그 생각했던 느낌이었는데 조금 더 플러스적으로는 좀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밀크 소다 쉐이크가 소다 밀크 쉐이크가 조금 손에 익었는데 갑자기 꿀라떼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살짝 그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선배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어, 잘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확실히 조금은 우왕좌왕한 모습도 네, 없지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커피 종류 이제 카페라떼 아니면은 아메리카노는 조금은 쉬웠고 좀더 어, 빨리 할수 있는 느낌이었고 확실히 쉐이크 종류가 좀 귀찮아요. 어... 아메리칸토 아메리칸토 좋아, 좋아, 좋아. 어, 제가 맛을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제일 많이 만들고, 지금도 바로 만들어보자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소다 밀크쉐이크가 저의 favorite이라고 하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첫 손님이 왔을 때도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그전 손님이랑 겹쳐가지고, 또 많이, 오, 많이 이렇게 좀 주문을 하시고, 막 이렇게 주문이 밀린 상태가 있었었는데, 그때가 아무래도 제일, 음, 숨가쁘지 않았나. 막 이렇게 언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한테 근데 그때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괜히 어, 입방정 했다가 할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게 <웃음> 뭔가 얘기했다가 현실이 될 것만 같아서 이게 그영상을로만 보면은 제가 요 전에는 회사에서 검은티로 어머 해보고 싶어요 이런는데 갑자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웃음> 일단은 그 성급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 신중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매머드 어, 커피 해서 이제 알바를 해봤는데요 어, 아무래도 처음 하던 거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좀 부족한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그래도 예쁘게 잘 봐주시고 이제 매머드 커피가 보면은 이제 가격 대비 품질이 상당히 높은 뭐를 저도 알바하면서 직접적으로 어, 느낄 수 있었고요 카페 알바를 해보니까 이제 어, 주문을 하고 나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쳐다보면 안 되겠다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재촉성 어떤 멘트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는 그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네,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점들을 좀 느껴보면서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네, 그리고 느끼고 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모든 카페, 아르바이트생 분들 파이팅 하시고 저도 또제 위치에 가서 또 화이팅을 할 테니까 어, 또 다음에 또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알바생 칸토였습니다. 광열이었습니다. 네, 안녕!